자, 저 시간에 이해서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웃음> 자, 12번. 어, 여기서는 이제 현금 매출과 그냥 신용매출이 있는 상태에서 어, 영업비용하고 그 다음에 매출과 관련된 현금을 찾아보라는 건데 현금 매출, 신용매출 각각 16만원, 그 다음에 1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기초와 기말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이 각각 18만원, 21만 2천원,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24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급 비용이 기말 잔액은 기초보다 16,000원 증가했고, 미지급 비용이 어 24,000원 감소했다. 뭐 이런 상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된 현금 흐름과 영업 비용으로 유출된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일단, 유, 어, 그 매출과 관련된 유입액, 그 다음에 영업 비용과 관련된 유출액, 이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일단 발생 중에 매출액을 일단 찾아볼까요? 일단 현금 매출액이 있죠. 현금 매출액이 16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용매출액이 있어요. 신용매출액도 지금 얼마냐면 120만원 그래서 발생주의 매출액으로 기록되는 금액은 136만원이 되는 거고 매출과 관련된 이제 자산 부채는 이제 봐야 되겠죠. 보니까 기초와 기말에 매출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채권을 가져와 보니까 어 기말잔액이 매출채권이 12만 21만 2천원 그다음에 기초가 18만원 그러면 자산 증가액 3만 2천원이 되겠네요. 그 외에 매출과 관련된 자산 부채가 있냐 여기는 매출채권 말고는 없어요. 그럼 결국, 발생주의 매출액 136만원에서 자산 증가 마이너스 32,000원을 하게 되면 현금주의 매출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고개로부터 유입액은 이제 저걸 계산하게 되면 132만 8천원이 된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용에 대한 상황을 볼까요? 음. 자, 발생주의 영업비용을 이제 가지고 끌고 오면 24만원 만큼 영업비용, 비용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비용 관련된 자산부채를 보니까 성급비용이 있고요그 다음에 미지급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급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을 먼저 보면, 성급비용이 지금 1 6 0 0 0원에 어떻게 됐냐. 기말 잔액보다, 아, 기말 잔액은 기초보다 16,000원이 증가했다 그랬죠. 성급비용은 자산이에요. 자산 증가가 되겠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겠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비용. 이 미지급비용은 이제 부채가 되겠죠. 어, 부채가 감소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결국은 발생주의 영업비용 마이너스 24만원, 마이너스 16,000원, 마이너스 24,000원 하게 되면 현금주의가 되겠죠. 음. 현금주의 매출액이 아니죠. 이거는 이거 음. 이제 잘못 썼네. 영업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주의 영업비용은 28만원. 28만원이 유출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따른 어, 영업비용은 24만원이지만 현금주의에 따른 영업비용으로, 영업비용의 유출액은 28만 원이 된다. 그 다음에 발생주의 매출액은 136만 원이지만, 현금주의의 유입액은 132만 8천 원이 된다. 그쵸? 각각 따로따로 이제 계산하면 돼. 이것도 이제 직접 법의 방법이에요. 음. 자, 여기서 이제 재무상태표의 매입채무와 관련된 금액이죠. 어, 보니까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리고 물어본 게, 손익계산서상 매입채무와 관련된 외환차익. 매입채무와 관련된 외환차익이에요. 외관랜드 외환차익. 그게 이제 8만 원 있었고. 그다음에 환산이익이 있었어요. 20만 원만큼. 음. 어,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에 대한 유출액이 이제 61만 원. 여기서 보면 현금흐름표상 상 유출액. 현금주의라는 얘기예요, 이게. 현금주의 유출액이 61만 원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결국 발생주의 매출 원가를 찾으라는 얘기죠. 음. 먼저, 재고자산의, 어, 그 변동을 보면, 기초에서 기말로 지금 15만 원이 자산이 증가했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는 55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부채가 11만 원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거기에 따른 현금 유입액은, 아, 유출액은 61만 원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발생주의 손익을 먼저 볼게요. 여기서 매출 원가는 이제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매출 원가는 일단 물음표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있었어요. 8만 원만큼. 그 다음에 외환차익이 있었어요. 8만원 만큼. 그 외환차익은 플러스 이익이니까. 그 다음에 환산이익이 있죠. 환산이익은 마찬가지 플러스 20만원. 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없네. 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산이 일단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15만원. 그 다음에 부채. 부채가 어, 증가했으니까 플러스 11만원. 그러면 현금주의. 61만원이 이제 어, 되는거죠. 현금주의로 61만 원만큼 유출이 있었단 얘기예요 그럼 그때 매출 원가 얘를 찾으란 얘기죠. 그리고 이것도 계산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X 플러스 8만 원 플러스 20 마이너스 15 플러스 11만 원이 마이너스 61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자, 그렇게 계산된 금액, 매출 원가는 85만 원의 유출액이 된다. 여기서 유출액은 아니죠. 어,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매출 원가 금액은 이렇게 역산에서 이제 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금주의를 가지고 이제 현금주의를 구하라 어,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어쨌든 한 가지 포맷을 가지고 계속 거기다가 변수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어, 관련된 계정들만 잘 파악하면 돼요 사실은 자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매출총이익 매출총이익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게 매출총이익이죠 근데 그 우리가 말하는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뭐죠 발생주의 매출액과 발생주의 매출 원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매출 총액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고 자산이 2만원 증가했고 매입 채무 1만0 천원 감소됐고 매출 채권은 이제 2만0 천원 증가했고 그 다음에 현금 회수액 현금 회수액이 결국 그 어, 저기가 되겠죠. 그 현금주의 매출액이 되겠죠. 그게 이제 13만 9천5백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의 현금 지급액이 11만 8천원 그리고 이제 단서에 현금 매입이나 현금 매출은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매출채권의 현금 유입액이 결국 현금 유입액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매입채무에 대한 현금 지출액이 결국 유출액이 되는 거고, 순수한 자, 그랬을 때 매출 총액을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럼 일단 발생주의 매출액 몰라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자산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매출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이 22,000원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채권이 22,000원,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면 현금주의 매출액이 되는데, 그 현금주의 매출액이 얼마냐면 1 3만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얼마가 될 거냐? 이거죠. 음, 저기서 어, 발생주의 매출액은 161500원이 만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발생주의로 구한 매출액, 발생주의 매출액을 이제 찾은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매출 원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음, 매출 원가 관련된 매입채무가 있네. 그죠? 매입채무의 현금 지급액이 어 11만 8천원, 이게 이제 현금주의 지급액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매출 원가와 관련된 자산부채는 일단 재고자산이 있겠죠 2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가 있겠죠 그죠? 그럼 죠그 자산 쪽에서는 일단 재고자산이 있어요 재고자산이 2만원 증가했다 그러니까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 1 5천원이 감소했어요 부채 감소네 그죠? 그래서 죠그 부채 감소 부분 매입채무가 감소한 1 5천원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래서 죠그 지급액이 얼마가 되죠? 1 1 8천원이된 거죠 11만 8천 원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물론 유출액이니까. 그때 이제 얘를 찾으라는 거죠. 뭐, 계산이야, 뭐.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매출 원가가 얼마가 될까요? 이 금액이. 8만 3천 원의 매출 원가가 이제 기록이 된다. 그죠?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게 매출 총익이니까, 매출 총익을 이제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이제 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발생주의 매출액과 발생주의 매출 원가를 찾는 문제고, 안에 있는 계정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어,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들만 가져와서 자산 증가, 자산 감소, 부채 증가, 부채 감소. 거기에 대한 원칙대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1년도에 단기순익 이 물어봤어요. 단기순익. 어, 여기서는 단기순익은 이 발생주의 이익을 얘기 하는 거죠. 현금흐름 표상에 영업활동 순현금흐름이 얼마냐? 11만 8천, 11, 아, 18만 2천 원. 그럼 저게 이제 현금흐름표상의 어, 현금주의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사채상환 손실 어쩌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세비용 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 그다음 재고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단기순이익을 어떻게 찾을까 영업활동에 따른 순현금흐름이 일단 18만 2천원이라는 자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에서 시작을 해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조정을 해주면 영업활동 순 현금흐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조정할 건 손익 조정이 이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근데그 손익에는 어떤 게 들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조정이 들어가고 이 손익에는 재무나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조정을 해줘야죠. 조정한다는 얘기는 그 재무나 투자활동과 관련된 손익을 제거를 시킨다는 의미겠죠. 그 다음에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 또는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이런 것들도 이제 조정이 돼야 되겠죠. 현금 유출 없는 비용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걸까요? 감가상각비 같은 거겠지 뭐. 그죠? 영업활동이지만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계순익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제 손익조정을 먼저 해보자고요. 손익으로 나온 게 뭐냐면 사채상환손실,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이런 게세 가지가 나왔네. 그죠? 음. 자 일단 사채상환손실은 영업활동이 아니죠. 조정해줘야 되겠네. 이자비용. 이자비용에서는 그게 영업활동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자, 지급 및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이제 분류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영업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비용은 조정할 필요 가 없고 일단 그다음에 감가상환비, 영업활동이긴 하지만 뭐예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조정해 줘야 되고 그두 음, 가지 정도가 되겠네. 그다음에 법인세비용 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보니까 법인세 납부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인세 비용도 여기서 조정해 줄 필요 없어요.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니까 자첫 번째로 조정해 줄건 사채상환 손실 만 오천 원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번째 감가상합비가 되겠네 그죠? 감가상합비 5천원 그래서 두가지를 플러스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단기순위계에 들어가 있는 손실 15,000원과 감가상합비가 조정이 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산부채를 이제 볼까요?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보는 거니까 매출채권 영업활동, 재고자산 영업활동, 매입채무 영업활동 다 영업활동이네 그죠? 그래서 매출채권 여기서는 이제 증가했으니까 마이너스 2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 있겠죠. 재고자산은 만원, 근데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매입채무, 부채죠. 부채 만 오천 원,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면 십팔만 이천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역으로 이제 계산하면 단계 수익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단계 수익이 나오는 거고, 저 단계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십오만 칠천 원이 나온다. 음. 중요한 건 뭐냐 손익계산서에서 조정할 사항들 사채상환손실 이자비용 감가상환비이세 가지 중에서 조정을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역으로 단계수익 찾을 수 있겠죠 음. 그거만 어, 판단하면 돼요 어, 자산 부채는 당연히 영업활동만 나왔으니까 그거는 뭐 자산 부채 증가 감소에 따른 원칙대로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그죠 여기서 이거 구분하는 게어 여러분들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음. 사채상환손실과 감가상환비는 조정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 6번 한번 볼까요? 어, 16번은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름인데 네. 자, 보니까, 어,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이용할 때, 현금름표에 보고될 영업활동 현금름은 어떻게 될 거냐. 단기순익이 나왔고, 강가상각비 매출 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자, 일단,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영업활동 이해활동에 대해서는 어, 조정이 없어요. 지금. 근데 감가상각비는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 기 때문에 얘는 조정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를 보면 매출, 채권, 영업활동, 재고, 자산 영업활동, 매입, 채무, 영업활동 그럼 다 거기에 따른 영업활동이 맞네 일단 단기 수준에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손익을 먼저 조정해주면 감가상각비 일단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4,600, 무조건 더하고 봐요 감가상각비 나오면 그 다음에 자산부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매출 채권,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산 감소니까 플러스 그죠? 그다음에 매입채무 부채 증가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그렇죠? 음. 그래서 이거 조정하면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 22,500원 너무 간단하죠 사실은 음. 이런 것만 나오면 좋은데 <웃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22,500원에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이 나온다. 자, 1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서울이 당기순이익 150만 원인데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서울의 9년도에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한번 찾아봐라. 간접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라 이런 얘기인데 자 보니까 감가상각비 사채 발행, 그 다음에 선급비용 감소, 미지급 비용의 증가, 현금 배당그 다음에 뭐 매출채권, 유용자산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단기 수익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단기 수익에서 시작하는데 단기 수익 안에 있는 수익과 비용 중에서 영업활동이 아닌 애들 어,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업활동인 것 중에서도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라든가 현금 유입이 없는 수익 같은 건 그에서 조정이 돼야 되겠죠 결국 단기 순이익에서 조정하는 사항들은 조정하는 사항들은 수익과 비용인 사항들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감가상각비 이건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조정이 돼야 되겠죠. 사채 발행은 어떻게 될까요? 사채 발행은 돈을 70만 원 받고 사채를 발행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저기서는 손익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투자활 아, 재무 활동과 관련된 현금 유입이 70만 원 발생을 했지만 단기순익 안에 그 손익 항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순익 조정할 사항이 아니에어요쟤는 일단 그 다음에 사채는 당연히 영업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자산 부채기 이 때문에 당연히 자산 부채 조정에서도 적은 조정할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채 발행은 당연히 조정할 사항이 아닌 거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선급비용. 선급비용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어, 자산, 자산이 자산 되는 거죠. 그래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이런 것들은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 미지급, 미지급도 물론, 뭐, 뭐, 그, 저기 봐, 뭐,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사기 위해서 뭐 돈을 못 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게 투자활동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지급과 관련된 사항들이 재무활동이나 또는 뭐, 저기 봐, 투자활동, 뭐, 이런 걸로 이제 어, 가능하기도 하지만 다른 얘기가 없으면 다 영업활동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음... 뭐 다른 건 없겠네. 어, 일단은 뭐 어느 뭐 투자 명확한 투자 활동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이 나온다거나 또는 재무 활동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얘네들은다 영업 활동으로 보세요, 그냥. 그러면 일단 저거 영업 활동이니까 자산부채 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미지급 비용 영업 활동이니까 자산부채 조정에 들어가야 되고 현금 배당 볼까요? 현금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금 나가고 그다음에 뭐 미지급 배당금 또는 이익잉여금 처음에 일단 현금배당에 결의를 할 때는 이익연금을 까고 그 다음에 미지급배당금이 계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지급배당금을 현금으로 주면서 미지급배당금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갈 거야. 그러면 미지급배당금 당연히 영업활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거기에 대한 손익도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까 조정할 필요 없고 자산부채도 당연히 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조정사항이 아닌 거야 일단. 그다음 매출채권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니까 조정이 돼야 되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단계순이간에 비용으로 저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활동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야. 조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명확히 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그럼 일단 단계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첫 번째 감가상각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채발행 여기에 고려할 사항이 없어요. 자, 간접법에 대한 상황을 잠깐 보면, 단계순위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단계순위 간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 투자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이 있다면, 거기에서 일단 투자나 재무활동과 관련된 수익비용을 일단 제거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을 여기다 고려를 해주면,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현금으로 이어야 되는데, 이 영업활동 관련된 수익비용 중에는 영기현에들가있는 수익비용 중에는 현금유입이 없는 수익이나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이제 한번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여기서 이걸 또 이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영업활동 관련된 현금흐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음.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 그러면 사채발행에서 보면. 사채는 현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사채가 발행되는 거죠. 여기서는 손익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산 부채도 영업활동 관련된 자산 부채 가 아니니까 결국 얘는 조정할 사항이 없는 거야. 손익도 아니면서 재무활동과 관련된 부채가 이제 아, 나오는 거죠. 음. 자그 다음에 선급 비용 이거 이제 영업활동이 되겠죠. 음. 그래서 자산의 아자자 자산의 감소가 되니까 여기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것도 마찬가지 담얘기 없으면 영업활동으로 보장을 했어요. 그래서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현금 배당 같은 경우. 저 현금 배당은 당연히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저건 이제 빠지고. 어, 매출 채권. 어떻게 되는 거죠? 매출 채권은 영업 활동과 관련된 자산이니까 자산 증가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12만원. 유용자산 처분 손실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순익에서 조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조종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어,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어, 영업 활동과 관련된 현금으로 되겠죠. 그래서 순익 조종 사항들. 그다음에 자산부채조정사항들. 그렇죠? 그래서 178만 원이 영업활동 관련 현금으로 된다. 뭐 현금흐름표에서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하지만 활동구분이 정확히 돼야 돼요. 그다음에 활동구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뭔지. 간접법이 사실 여러분한테 더 어려울 수 있어. 간접법은 최종적으로 나온 단계 수행에서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주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구분을 어느 정도 좀, 활동 구분을 정확히 해놓고, 그 다음에 손익에 대한 사항들. 손익은 계정 과목 이름을 가지고 손익을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만 잘 구분이 되면, 어, 이런 문제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어, 18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 활동 순 현금으로는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또 마찬가지. 자료가 꽤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손익과 관련된 자료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자산부채와 관련된 자료가 나왔어요. 일단 단기 순이익에서 일단 시작을 하겠죠. 감가상각비 일단 조정을 해야 되겠죠. 사채상환이 이것도 조정 사항이네, 그죠죠 어, 이건 재무활동이니까.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실. 처분손실은 당연히 단기 순익에 들어가 있는데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융자산에 대한 처분손실이죠. 저거는 어떻게 될까요? 투자활동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당금 지급. 이거는 이제 손익에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유상증자. 이것도 손익에 들어가 있는 상황 아니죠. 어, 그 다음에 자산부채를 보면 매출 채권 영업활동. 당연히, 어, 조정해줘야 되고. 단기대여금. 저 뭘로 봐야 될까요? 단기대여금. 은 저게 이제 영업활동으로 가느냐, 이제 투자, 아, 저기 봐. 그, 투자활동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유용자산. 이건 이제 명백히 투자활동인가 알수 있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 영업활동, 그 다음에 미지급비용 영업활동 이렇게 이제 보겠죠. 음. 자 여기서 이제 일단 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조정이 필요 없는 것들 배당금, 그 다음에 유상증자 같은 거, 그 다음에 대여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 단기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여하는 듯. 돈 빌려준 거 이건. 음. 대화가는데 사항들은 영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투자활동으로 보세요 투자활동 죠자 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정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은 요거, 어, 세 가지 정도가 있네 그죠 음. 아유용 자산도 있구나 아, 투자활동이니까 이것도 이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빼고 나머지는 이제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위에 있는 거는 손익에서 조정을 해주고 여기서는 자산 부채의 증감을 조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증감을 잠깐 보면 매출채권 일단 어떻게 됐어요? 2만 원만큼 증가했죠? 2만 원 자산 증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매입 채무 만원 부채가 감소했고 미지급 비용, 1만 오천원 부채가 증가했네, 그죠? 어 그래서 세 가지 자산부채 조정사항이 있어요 자 그럼 단기순이익 25만 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기타 이제 영업 활동관련는 애들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얘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얘네들은 다 조정사항이죠. 그래서 강가상환비를 조정을 해주면 플러스 4만원 하게 되면 얘가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처분 손실은 마찬가지 플러스 2만원 하면 얘가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사채 상환이 마이너스 3만원 하면 얘가 상계돼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들이 여기서 이제 제거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25만원에서 이렇게 손익조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매출채권 증가 2만원 그 다음에 매입채무 감소 만원 그다음에 미지급 비용 증가 15,000원. 그래서 자산 증가 마이너스 부채 감소 마이너스 부채 증가 플러스. 그렇죠? 여기까지 안 하면 영업 활동 관련 순 현금 흐름이 26만 원이 나온다. 그렇죠?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는지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사실은 간접법이 더 어,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로 이제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흐름을 약간 보면서 이제 같이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18번 문제를 이제 풀었고 1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그 투자 활동 관련된 내용이요 보면 어, 0년도 12월 31일 토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평가로 증가된 110만원에 포함된 금액이고 그 다음에 3월 1일에 취득한 기계가 있어요 기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어요 뭐 0년도 5월 31일 날 전부 처분 했대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 184만 5천 원을 인식했고,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월할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처분 거래데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져 다 요거,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표에서 계상될 투자 활동과 관련된 순현금흐름은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여기서는 일단 뭐냐면, 토지와 기계를 나눠서 생각을 하, 어, 셔야 돼요. 자, 먼저 토지를 이제 먼저 볼까요? 토지에서 보면, 장부금액은 540인데, 지금 말이에요, 말. 말에 540이고, 재평가된 금액이 1 1 0만원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기말에 지금 얼마냐면 540이 있는 상태죠, 지금. 그렇죠? 자, 기초에는 없었어. 여기서 보면 토지는 역년 초에 2006년 초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0년 기초에 취득을 취득 없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이 이 기초 0은 뭐냐면 전기 말로 생각을 하세요. 전기 말에 넘어올 때는 없었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단기 이제 취득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초는 0으로 해 놓은 건 기초에 아예 없었다가 아니라 전기 말에 없었다 이렇게 의미로 보세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사고 그 다음에 재평가를 하니까 얘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평가된 금액이 얼마냐면 110만원이죠 이 110만원 그럼 결국 요번에 구입한 게 얼마냐 이렇게 이제 보자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번에 구입한 게 얼마냐면 이 차이 금액이 구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430만원 구입액이 되는 거고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으니까 이 구입액이 결국은 현금 유출액이 될 거야 그럼 토지의 현금 유출액은 4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기계를 봅시다. 기계는 조금 복잡한데, 음 지금 이 기계를 3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얼마에 샀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거를 5월 30일 날 팔았대요, 전부다를. 그러면 감가상각 한 다음에 장부가액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만큼이 처분손익이 되겠지. 그래서 이 장부가액과 그 다음에 처분가액. 처분가액은 5 3 0만원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얼마냐면 184만 5천 원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 장부가액은 이 153만원에서 요만큼 더한 금액이 되겠네. 그죠? 장부가액은 714만 5천 원이 돼요. 그러면, 어, 취득 원가가 얼마인지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만큼 현금 유출이 생겼을 테니까.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몇 개월이에요 지금 3 4 5 3개월이네 그죠 3개월만큼 감가상각을 해야지 요금액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래서 이 취득원가를 a로 보고 감가상각비는 a에서 잔존 가치 40만원 그 다음에 5년이고 그 다음에 3개월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면 그러면 700, 아, 714만 5천원 이 되겠네 이걸 이제 역산으로 계산해 보면 a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요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구한 a가 얼마냐 750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구했어요 취득원가는 취득했을 때 유출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현금유출액 750 처분했을 때 처분가액이 현금유입액이 되겠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현금유출이 되는 거고 처분가액만큼 현금유입이 되겠죠 음. 자이세 가지를 이제 보면 토지는 현금유출액 430 기계는 현금유출액 750그 다음에 현금, 어, 저, 처분은 현금 유입액 5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활동과 관련된 현금으로는 530 플러스 마이너스 750 마이너스 4 3 0해서 650의 현금 유출이 발생한다 이게 이제, 어, 투자 활동과 관련된 사항들은 각각의 항목별로 보세요. 만약에 토지가 나오면 토지별로, 기계 가 나오면 기계별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을 볼까요? 자, 5월, 주월은 다음 중, 어, 단계 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는데, 보니까 정한사채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쩌고저쩌고 쭉 써있네. 음. 그리고 물어보기를, 재무활동과 관련된 현금흐름 그럼 다 재무활동이에요. 지금 유상, 어, 사채 발행하는 거. 그 다음에 증자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주식. 그 다음에 외화 차익금. 다 재무활동이네. 그죠? 어,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첫 번째 전환사채에 대한 상황을 잠깐 볼까요? 어, 전환시의 회계처리를 잠깐 볼게요. 보면 전환사채 6만원 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본금이 생기겠죠? 주식이 나눠지면서 현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서는 당연히 현금 유출이 없는 거예요. 무상 유상증자를 볼까요? 유상증자는 돈 받고 어, 주식 발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발행가가 5만원이에요. 그 얘기는 뭐면 5만원 받았다는 얘기지. 그죠그 다음에 이렇게 어, 되겠죠? 여기서는 현금 유입이 5만원 생길 거예요. 무상증자 한번 볼까요? 무상증자는 재원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당연히 현금 유출입이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볼까요? 자, 자기 주식이 처벌하게 되면 돈 들어보겠죠? 근데 여기서는 5천원짜리를 3천원 처벌한 거예요. 여기서 3천원 처벌했다고 했으니까. 결국 현금 유입이 3천원만큼 생기겠네. 그 다음에 외환 차익, 외환 환산 이익을 볼게요. 차익금. 차익금에 대한 달러를 환산해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차익금액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음, 떨어졌다는 얘기죠. 음, 차익금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만큼 환산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도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지는 않죠. 결국 현금이 들어오는 거는 요거, 요거하고 요거네, 그렇죠? 음. 그래서 각각을 보고 그 각각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 돼요. 어, 뭐 따로따로 무슨 그, 그 직접법이나 간접법처럼 어떤 법칙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각각을 보면서 하는 게 제일 빨라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5만3천 원이 되겠네요. 음, 자 2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21번 문제는 사실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을 의이 라든가 이런 걸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은 건그 영업활동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한번 구분해 보기 위해서 활동별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에서 여기다 좀 넣어봤는데 자 회계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매출액, 매출원가, 대손상업비 급여, 사채이자, 감가상업비 임차료, 유용자산, 처문이그 다음에 뭐 기타 포괄 공정가치 금자산에 융 대한 처분이익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그다음 에 대수산합비는 매출채권에 의한 것이고 만약에 대수산합비가 뭐 거기에 어떤 것에 따른 대수산합비다 이런 얘기 가안 나오면 그냥 매출채권으로 보세요 그냥. 그다음에 이제 기능별 포괄손익계산서에 포관 영업이익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영업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매출총이 나오면 거기서 판매관리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주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판매관리 비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매출액 당연히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여기 있네, 그죠 조정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과 관련된 비용이 또 하나 있어요. 대손상업비가 있죠. 어.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와 관련된 비용들. 첫 번째 이제 급여가 있네, 그죠그 다음에 사채이자 비용은 판매관리비와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감가상업비. 어, 임차료도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업비도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없네 그죠? 음. 일단 이세 가지가 판매관리비와 관련된 비용이 되겠죠 예. 자사채자 비용은 재무활동이고 유용자산처분이익은 뭘까요? 투자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투자활동이 되겠다 그죠? 음.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영업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음. 그래서 이걸 조정해보라는 얘기에요 매출액 30 대소산업비 4천 매출원가 10만 0천원 급여 임차료, 감가상합비 조정을 해서 11만 5천 원의 영업이익을 구해보자. 영업이익과 관련된 구분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 영업과 관련된 사항들이 어떤 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현금름표 작성을 위한 자료인데, 감가상합비, 미지급이자, 유형 자산 처분 손실, 매출채권, 이자비용, 재고자산, 매입채무, 법인세, 미지급 법인세, 단기수익 그리고 물어보기를. 간접법으로 이제 현금으로표 작성하는데 어~ 영업활동 순현금으로 한번 찾아봐라 그리고 이자법인세는 영업활동으로 보래요 음~ 그러면 단계 수익에서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네 그죠자 발생주의 손익에서 일단 조정할 사항들을 먼저 볼까요 음~ 보면 첫 번째 감가상각비 일당 우리가 감가상각비 당은 무조건 간접법에서는 조정을 해버리 해버리고 보는 거죠 어, 4만원 플러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유용자산처분손실 이거는 이제 투자활동이 되겠죠 어, 그래서 조정할 사항이고 이자 비용 어떻게 할까요 이자 비용 그 영업활동으로 보장을 했으니까 이자 비용 조정하면 안 돼요 어,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도 마찬가지 조정할 사항이 없네 그죠 법인세도 영업활동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 법인세도 영업활동으로 보 네, 했죠 응, 영업활동로 봤으니까 음, 그 다음에는 자산부채네 그죠 자, 어, 여기서 이제 발생주의 손익과 관련된 사항들을 다 보면, 발생주의 손익이 일단, 감가상압비, 유용자산 처분 손실, 이자비용, 법인세 비용, 이네 가지가 나왔죠? 그네 가지 중에서, 감가상압비는 영업활동은 맞아요. 근데 현금 유출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는 거고, 유용자산 처분 손실은 투자활동이니까 조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이자비용과 법인세는 영업활동이니까 조정하지 말아야 돼요. 당연히 그 손익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들을 빼고 나면, 이두 가지가 이제 조정해야될 상황이 되겠죠? 발생주의 손익에서는. 자, 그 다음에 자산부채.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부채를 보니까 미지급이자, 매출채권, 재고자산, 매입채무, 미지급법인세 다 있네. 그죠? 자, 그러면 미지급법인세 일단 5천원. 감소니까, 부채감소니까 플러스. 그 다음에 미지급이자. 여기서는 증가라그랬죠 부채증가니까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미지급법인세, 부채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구나. 마이너스안 해야 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 자산 증가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자산감소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입채무, 음, 감소니까 부채감소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미지급 법인세 영업활동, 미지급이자 영업활동, 매출채권 영업활동, 재고자산, 영업활동, 매입채무 다영업활동에요 조정 사항들은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네. 그죠. 그리고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니까. 플러스, 매출 채권 증가니까 마이너스 재고예산 감소니까 플러스 부채 감소니까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전체 금액 마이너스 17,000원이 될 i n u s 2 second, minus. 2 s 그러면 손익 조정이 6만 원 플러스 6만 원이고 자산부채 조정이 o 이 d m 0 n 0 s 0 second, minus. 이 s 이 c o n 0 0 0 n u s 2 s e 예, 조정하고 예, 조정하면 현금주의 손익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1 9만원의 현금주의 손익이 나온다. 음, 계속 하던 방법이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는 간접법이 더 아마 복잡할 거야, 아마. 그죠? 간접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처음에 그, 구분해내는 걸잘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접법의 경우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고, 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이제 사채와 관련된 채권의 사채와 관련된 내용에서 뭐 할인 발행이라든가 또는 현재 가치의 할인 차금 뭐 이런 것들 또 투자와 관련된 상황에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은 제가 추가로, 어, 문제를 조금 좀 해가지고 좀 올려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은. 어 예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로표에 대한 사항들을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